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랑 백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RX7이라는 걸 구매했잖아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계속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써보니까 음악 작업에도 정말 좋은데 일반적인 영상 작업에서 거의 사기예요 사실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 영상의 퀄리티와 편집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운드가 좋은 사람은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같은 사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녹음된 목소리 같은 사운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듣기 힘든 노이즈가 아니라면 적응을 하고 그냥 보는 거지 아주 다양한 노이즈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에어컨 소리, 냉장고 소리, 공기청정기 소리,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마이크에 옷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바람소리, 목욕탕에서 녹음한 것처럼 울리는 소리, 쩝쩝거리는 소리, 침 튀는 소리, 치찰음, 과도한 숨소리, 문을 쾅하고 닫는 소리, 저음역에서 벙벙거리는 소리, 고음역대에서 하는 소리 등등 이렇게도 다양한 노이즈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듣기 힘든 노이즈가 아니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노이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을 때 그때부터 영상의 퀄리티는 말도 안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RX7이라는 프로그램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주 쉽게 노이즈를 다 지워줘요. 정말 마법처럼 말도 안 되게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영화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거의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간단히 성능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올립니다. 자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요호호. 저는 리버브라고 하죠. 방에서 울리는 소리가 매번 되게 거슬렸거든요. 제거해서 들려드려게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요호호. 자 원본입니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요호호. 제거한 거예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유호호 아 귀가 너무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누르면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어 락용아 이래? 어어나 짧게 말할게 그러면 나 지금 유튜브 영상 만들고 있는데 네어네 사진 잠깐 첨부해도 되냐? 어그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 고 어? 어? 아니, 올라, 올라오면 보세요. 수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요호호! 요호호! 자, 어떠세요? 좀 장난 아니지 않나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들 영상 전부 다 노이즈 다 이렇게 지워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일일이 다 허락맞기도 힘들고 좀 아쉽긴 하네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영상의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RX-7 진짜 강추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서 각종 노이즈를 함께 녹음을 한 다음에 얼마나 노이즈 컷이 잘 되는지 그런 비교 영상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컬이 홈 레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RX-7의 어떤 어떤 기능들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물이 바뀌는지 그런 컨텐츠도 얼른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사랑 배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